안녕하세요. 오늘은 에어컨을 공기청정기로 바꿔 쓸수 있는 에어컨 필터를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에어컨은 에어컨으로만 사용하고 공기청정기는 공기청정기로만 사용해야 하는 줄, 사용해야 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요 에어비전 에어컨 필터를 사용을 하면 얘가 탈취 효과 또 미세먼지 제거, 유해가스 제거를 도와주면서 봄, 가을에는 에어컨을 송풍기로 돌려서 실외기는 돌아가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형광등 하나를 사용하는 전력으로 공기청정기에 대용을 할 수가 있고요. 여름에는 냉방을 하면서 겨울에는 난방을 하면서 공기청정기의 역할을 톡톡히 해줄 수 있다고 해요. 처음에는 미세먼지 때문에 공기질에 대해서 걱정을 했었고 이제는 코로나 때문에 실내질 공기에 대해서 걱정을 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공기청정기가 없는데 구매를 하실 분들이나 공기청정기를 사야하나 하고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그냥 에어컨에 이 에어컨 필터만 장착해도 공기청정기 역할을 할수 있다고 하니까요. 이 제품에 한번 관심을 가져보세요. 저도 이 제품이 되게 궁금해서 저보다 먼저 이 제품을 사용해 본 분들은 어떤 마음일까 싶어서 구매 리뷰를 쭉 한달 동안 사용해봐도 좋아요. 보직포필터를 사용하면 불안한데 만족해요. 작년에 사고 잘 써서 두 번째 구매입니다. 만족합니다. 에어컨 부착해서 사용 중 성능은 잘 모르겠네. 쓰면 냄새 조금 줄어요. 스탠드 에어컨이라 설치하는 과정이 조금 귀찮긴 했어도 마음이 깨끗합니다. 좋은 것 같아요. 설치는 조금 어려운 듯. 이거 정말 좋아요. 부직포 필터보다 좋아요. 요즘 에어컨 사용하는데 잘 사용 중입니다. 한 장이라서 조금 실망. 사용자 총평점을 살펴보니까 5점 만점에 4점 4점이네요. 포토리뷰 좀 볼까요? 음 앞에 왔던 내용이랑 비슷비슷하고요. 새로운 거는... 어, 효과 만점입니다. 사진 보시면 안쪽 필터가 아주 깨끗합니다. 잘 필터링 해준다는 얘기겠죠? 효과 아주 좋습니다. 공기청정기가 따로 없네요. 자, 그럼 저도 한번 설치를 해보겠습니다. 우선 제가 설치할 AVAC 프리 제품은요. 스탠드 에어컨, 벽걸이 1A, 2A 모두 설치가 가능합니다. 저는 오늘 저희 집 스탠드 에어컨과 벽걸이 두 군데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제품 구성품을 살펴보면 양면 테이프, 필터 꿀팁 안내지가 들어있고요. 자르고 남은 필터는 신발 속에 넣어 쓰세요. 사이즈 550mm, 960mm의 필터 원단이 들어있어요. 필터 원단은 에어컨 망 필터 사이즈에 맞게 잘라 사용하시면 됩니다. 일단 스탠드 에어컨에 필터를 부착시켜 볼게요. 첫 번째는 에어컨 뚜껑을 열어 망 필터를 꺼내주세요. 그런데 모델마다 위치가 다를 수 있으니 망 필터 위치를 확인해주세요. 두번째, 망필터를 분해해 꺼내주세요. 여기서 꺼낼 때 흡입구 방향을 꼭 기억하셔야 해요. 망필터에 먼지가 있다면 샤워기로 깨끗이 씻어내고 말려야 하는데 저희는 아이들이 잘때 설치하느라 물티슈로 닦아냈습니다. 닦아낼 때 먼지가 많이 뭉쳐서 힘들어요. 망필터가 제 기능을 제대로 하고 있다는 것이죠. 먼지가 한 번에 잘 닦인다면 에어컨 망필터가 먼지를 걸러주지 못한다는 얘기겠죠? 그러니 망필터가 망가지지 않게 세심하게 청소해주세요. 세번째, 동봉된 양면 테이프를 망필터 가장자리 사이즈에 맞게 잘라 곳곳에 붙여주세요. 네번째, 필터를 망필터보다 여유있게 재단 후잘 펴서 고정해주세요. 다섯번째, 에어컨 필터를 망필터 사이즈에 맞게 가위나 칼로 잘라주세요. 이렇게 에어컨 필터를 부착해놓으면 에어컨이 송풍이나 냉방 난방으로 작동할 때 안으로 통과하는 모든 오염물질 등을 필터링해주는 역할을 해주어서 에어컨 세척에 드는 비용까지 절약할 수 있고, 에너지 효율을 높일 수 있다고 합니다. 여섯 번째 망 필터를 원래의 자리에 고정시켜 주세요. 끝으로 완성된 필터를 에어컨 내부에 장착하면 됩니다. 벽걸이형 에어컨도 뚜껑을 열면 망필터가 들어있어요. 이 또한 망필터를 꺼내 양면 테이프를 가장자리 곳곳에 붙여주세요. 그럼 에어컨 필터는 언제 교체해야 할까요? 필터 원단 문양이 잘 보이지 않으면 교환 시기인데요. 보통 2개월에서 3개월이 교체 주기라고 합니다. 자, 이제 에어컨 필터를 망필터 위에 잘 펴서 고정해 주셨으면 망필터 밖에 에어컨 필터를 가위나 칼로 잘라주세요. 완성된 필터를 에어컨 내부에 장착하면 끝이에요. 에어컨을 공기청정기처럼 사용하고 싶으신 분들은 에어비전 에어컨 필터 한번 사용해 보세요. 저는 저희 집 에어컨에 다 설치했답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도 구독해주시고 좋아요 해주셔서 감사합니다.